안녕하세요. 이병골파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가 잘 되는 이유를 가져오겠습니다. 믿고 따라주시는 거 아시죠? 좋아요, 구독,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 정말 색다른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더라 소개해 주시고요.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보면 멤버십 가입 링크, 또 옥스윙몰 링크가 있습니다. 필요하신 것 찾아서 쓰시기 바랍니다. 자, 어때요? 너무 멋있죠? 뒤에는 Friends Screen 한남이라고 써 있습니다. 카카오 Friends Screen 한남. 여기가 Signature Studio입니다. 어, 정말 촬영을 할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영상을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스튜디오인데, 그런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아하, 내 샷이 그토록 좌우로 벌어지는 이유.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같은 레슨을 드렸었죠. 근데 그때 솔루션은 뭐였냐면, 왼 손목은 이건 진짜 생명이다. 이건 완전 중요하다.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. 그런데 왼 손목을 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좌우로 벌어지더라 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왜 그런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. 해서 제가 오늘 두 번째, 내 샷이 그토록 좌우로 벌어지는 이유, 두 번째 레슨을 준비했습니다. 를 아. 지난 시간에 왼손을 완전히 고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좌우로 벌어지는 분들 그리고 스윙이 굳혀지지 않은 분들은 이 고정을 통해서 내 스윙에 대한 라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왼손목이 그대로 내가 사수해야 되는 정말 죽도록 사수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라면 이렇게 유지된 상태에서 몸통 턴 하게 되면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공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공간을 많이 확보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좁게 확보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맞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그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손목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약속이에요 완전히 왼손목이 고정된 상태에서 최대한 가까이 서는 거예요 최대한.. 오우.. 쓰읍, 부담스러운데.. 최대한 가까이 서서 여기에서 왼 어깨 아래로 떨어지고 소, 왼손목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. 떨어지고.. 오르나고.. 오르나고.. 오르나고.. 오르나.. 이렇게 아래로 떨어졌을 때 오, 와 이거 완전히 오자 앞에 딱 떨어지는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이제 이러한 느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좁게 쓰는 게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어, 정말 공간을 넓혀서 화끈하게 뿌려댈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좁게 쓰는 것도 또썩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완전히 좁게 좁게 선 상태에서 어깨 떨어뜨리고 또쭉 가다 보니까 와 완전히 또 이번에도 정 센터로 날아가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네 이제 이러한 결과를 또 얻었어요 그래? 그러면 이제 조금 넓혀 보는 거죠 왜? 좁으면 아무래도 좀 파워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가까이 있었던 걸 조금만 넓혀서 여기에서 왼손목 그대로 고정 그래도 좀 좁은 느낌 겨드랑이가딱 붙어있죠? 딱 쳤더니 오 이래도 나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최초의 왼손목은 그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이제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공간까지 좁히는 거야 근데 이게 방향성이 왜 좋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너 여유있게 쓰면 이제 체가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플랫한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지는데 가까이 서게 되면 옆에서 보게 되면 이 업라이트한 좀 서있죠? 그러니까 업라이트한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가파른 스윙이 돼요. 그러면 이 수직 형태의 스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향성은 좋아집니다. 다만 파워는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방향성과 정타를 잡아놓고 뒤로 물르면서 파워를 늘리면서 거리를 늘리는 형태. 이게 이제 이우왕 또는 옥 선생이 추구하는 골프 스윙을 개선하는 방향이거든요. 아, 여러분도 이러한 점을 좀 응용을 해서 꼭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 왼손목 고정은 필수! 그 다음에 가까이 서서 일단 쳐보고 조금씩 뒤로 물러서 딱 쳐서 좌우로 벌어지지 않는 그 위치를 찾았을 때그 위치는 내 거야 하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오늘은 이 연습하시는 겁니다. 지금까지 이명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.